엄청 달렸어요? 네, 지금 계속,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계속. 아니, 이게 뭐야, 이렇 고추 터널인데? 예. 방이 이 상태거든요. 손이 그냥 들어갑니다, 이렇게. 뿌리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계속 내려와 있는 거죠, 옆에서부터. 작년에 비해서 너무 잘 됐습니다. 아주. 따기 귀찮을 정도로. 따기가 귀찮을 정도로? 예. 그럼 작년에가 100이다, 그러면 올해는? 올해는 한 오육백. 와 오육백. 예. 믿거나 말거나. 예. 믿거나 말거나. <웃음> 잃어버린 분연을 다시 찾게 해준 예. 새로운 농자재. 예. 그 넘버 원이 뭡니까? 아쿠도 루엔스 옥시팜. 야 아쿠도 루엔스 옥시팜. 예. 지 없이 계속 꽃이 피고 달리고 꽃이 피고 달리고 엄청 달렸어요? 예, 지금 계속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계속. 아 이게 뭐야 이게 고추 터널인데? 예, 지금 위에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계속 이렇게 큽니다 지금 계속 꽃도 피고 끝인데도 예 끝인데도 계속 여기 꽃이 지금 떴다가 다시 꽃이가 또 달리는 거죠. 몇번 다시 또 고추를 까지 지금 네번 땄습니다. 네번 땄는데도 이게요? 얘만 왼쪽만 그런 게 아니라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아, 오른쪽도 똑같게 지금 예. 내가 끝인 줄 알았는데 예. 또 핍니다 또꽃 또 달렸고 또 떨어지고 고추 달리고 어, 줄줄 계속, 계속 계속 들어갑니다 이게 다 익을 거라 생각하니까 아찔하시겠어요? 그만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빳빳해 예. 무슨... 나무 같아요 젓가락 예, 젓가락 나무젓가락 만들것 같아요 예. 예.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다 고추가 지금 텃밭하신 지가 10년 됐죠, 하기는. 텃밭 10년? 네, 10년은 됐는데 네. 정상적으로 하기는 작년부터 제대로 했다고 봐야죠. 잃어버린 9년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그렇죠. 9년.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 9년 동안 왜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시간과 열정을 투자를 했는데 수확이 그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지금 이 텃밭을 <웃음> 운영하시면서 <웃음> 네. 또 텃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또 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분들이 참 농사는 잘안 되고 짜증이 많이 난다고 하시던데요. 예. 저도 초기에는 그렇게 다, 그 과정을 지나왔거든요. 네. 지나왔다, 이제 보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좋은 약재들이 있는 거를 알면서 안 쓰는 건지, 몰라서 못 쓰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아, 농사가? 그렇죠. 남들은 약을 많이 쓰지만 저는 거의 다 유기농 제품으로 하고 네. 약도 누군 10번 칠것 같으면 저는 4, 5번만 네, 치고, 농약? 네 농약을 네. 거의 다 제가 갖고 있는 자재들은 다 유기농입니다 유기농 자재들 사용하신다? 예예 예. 올해는 작년보다 고추가 훨씬 더잘 됐다면서요? 예 작년에 비해서 너무 잘 됐습니다 아주 따기 귀찮을 정도로 따기가 귀찮을 정도로? 예 그럼 작년에가 100이다 그러면 올해는? 올해는 한 5,600? 와 5,600? 예 믿거나 말거나 예 믿거나 말거나 <웃음> <웃음> 근데 진짜 그렇게 따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네번 땄는데 네 꼭지 빼고 다른 게 지금 거의 한 300kg 닦은 거거든요 이야. 오늘도 지금 저 안에 지금 어제 딴게 들어가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거의 한 85에서 90 정도 돼요 이야 엄청나네 예아이 이불 따신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데? 네 예, 그냥 봐도 뭐큰 것들은 되게 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진짜 응. 야 고추가 엄청 커요. 네. 네. 잃어버린 9년을 다시 찾게 해준 예. 새로운 농자재. 예. 그 넘버 원이 뭡니까? 아쿠도 루엔스 옥시팜. 야, 아쿠도 루엔스 옥시팜. 예. 잃어버린 9년을 하루아침에 다 돌려줬습니다, 나한테.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네요. 그러게요. 예?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걸. <웃음>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걸. 예. 소량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거 하나 사면 뭐 몇만 원 들어갈 걸, 소량 거 사면 뭐 몇천 원으로 도 커버가 된다 그러면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말씀하셨던 음. 잃어버린 군열를 되찾은 농자재. 예. 아쿠도, 루엔스, 옥시팜. 예. 자, 그게 어떤 건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죠. 예. 자, 요게 지금 아쿠도. 야, 이거 무슨 다카스보다 작아요? 예. <웃음> <웃음> 요게 지금 50mm입니다, 50mm. 자, 요, 아쿠도하고 루엔스. 자, 요, 루엔스는 1터 요거는 두 개가 다텃밭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전, 그, 전, 전문적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건 주로 텃밭용으로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인터넷은? 인터넷에서는 지금 자재일번가하고 농사의 맥엔인 건가? 네. 자제일번가하고 농사의 맥을 예.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요 예. 아쿠도 루엔스를 예. 구할 수가 있고 요 옥시팜 오? 잃어버린 군인을 되찾아준 옥시팜 요것도 자제일번가에서 구매했어요 자제일번가 예. 농사의 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예. 예. 자, 이렇게 어디서 구매하실지 궁금해서 알려드렸고요 아휴 예. 전화 계속 옵니다 이거 <웃음> <웃음> 저한테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말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130 정도 비리를 넣고요. 네. 얘는 10g 정도를 넣습니다. 10미리? 10미리. 10미리 넣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별개, 얘는 오십 하또 별개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처음에 주식적으로 사용해도 충분하게 뿌리 발근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물이 아마 뿌리가 튼튼하면은 거기에 달리는 열, 뭐 열매라든가 열 모든 작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권장하고 싶어요. 제가 초보자들이라도 이 제품을 구입해서 쓰신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냥 아무것도 안 쓰시고 맹 물만 줘갖고는 안 됩니다. 수가 잘 크지 않습니다. 예. 그게 유기농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요걸 쓰시면 마치 무슨 전문 전문 농가들처럼 예. 아주 잘키울수있다는 어떤 예, 예. 비법, 비법이 예.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자, 요거는 뭡니까? 아, 옥시팜은 옥시팜. 제가 처음에서 이제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 옥시팜은 이제 땅 구조를 떼알 구조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떼알 구조 예 왜그냐면 뿌리가 밑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땅이 상당히 부드러워야지 뿌리가 축축 뻗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해서 땅 딱딱한 상태에서 뿌리가 내려가려면 되게 힘이 들거든요 그렇죠 뿌리가 더 퍼지는 것도 더 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가 깊게 깊게 내려가면서 영양분을 자기가 빨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얘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땅이 이 상태거든요 손이 그냥 들어가면 이렇게 아, 뿌리가 실... 옆까지있습다 계속 내려와 있는 거죠. 옆에서부터 뭔 뿌리가 이렇게 큽니다 지금 아 저기 저기서 지금 여기까지 뿌리가 예그 계속 밑에까지 지금 실뿌리가 아래까지 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타고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손으로 파도 이렇게 숨숨 들어가니까 이 예,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동글동글하네요 진짜. 예 여기 뭐, 보면 동,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땅이 생겨가지고. 이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옥시팜, 옥시팜, 예, 옵션의 효과다. 예, 야, 눈으로 보내야요 예, 실뿌리도 진짜 대단해요. 엄청 그거워요 그러니까 이만큼 잘 내려가니까 영양분을 제대로 제네들이 제대로 잘빨아먹는다니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것만 단독적으로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같이 쓰면 금상첨화죠. 상승 효과. 엄청난 거죠. 뿌리를 잘 발달시키고 그다음 코팅까지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이쪽은 토양을 떼알구조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 식물한테는 엄청나게 아주 좋은 거죠. 좋은 경을 예, 예.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제가 내년부터는 경윤을 하지 않은 무경운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무경운? 이거 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무경운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밭을 갈잖아요. 삽으로 파고 예.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하지 않고, 그러니까 로타리로도 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땅이 워낙 푹신푹신 하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쭉쭉 내려갈 수 있게 푹신푹신 하다 보니까 경윤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을 갈지 않고 네, 안 갈고 그냥 다시 내년에도 똑같은 식으로 한번 만들어 놓은 두둑을 예.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들죠. 노동력이 그렇죠. 노동력더 들어 덜, 들어가, 덜 들어가는 거죠. 한번 만들어면 놓으 되는 거니까. 예. 첫 해만 조금 힘들지만 그 다음에서부터는 편하게 제가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아, 잃어버린 9년 만에 드디어 예.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예. <웃음> 자, 이 옥시팜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예. 음.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떠본 거. 아,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관주 하던가 안고 거 조리로 줘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은 심기 전에 미리 물, 그, 밭에다가 한 보름 전에 한번 충분하게 좀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정식 하기 전에 한 번만 더주다 그러면 상당히 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는 또 특이한 게 다른 거는 약간 침전 같은 게 생기는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녹아 버리기 때문에 아, 물이 잘 녹는다. 예. 아.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좀... 물이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예, 예. 여기다가 요 지금 옥시팜, 예. 옥시팜 넣어서 네. 얼만큼 왜잘 녹는지 한번 보여드리, 예, 예. 보여드릴까요? 예, 예. 한번, 한번 제가 이거로 왔다가 한 20, 20ml 정도만 넣겠습니다. 자, 아, 지금 넣었는데요. 밑에 가라앉는 게 조금 있네요 그죠? 네 예, 근데 약간 흔들어주면 흔들어야 된다는데 네 예, 약간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폭탄주를 제가 좀... <웃음> <웃음> 자 그냥 몇번 흔들었습니다 네 예. 흔들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침전된 게 없습니다 침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전이 안 돼서 좋다는 이유는 관수 처리할 때 점적이 안낀다는 점적 ]군요. 호수에서 끼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음. 안심하고 늘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막혀버리면은 예. 골치 아프죠. 처음 터파스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저도 처음에 몰랐으니까. 저. 일단 뭐 재배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데다가 예. 언제 네. 물 심어야 되는지, 그렇죠. 어떻게 관리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 이런 거 아예 더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FMC 코리아에서 옛날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런 아쿠도 루젠스가 소량으로 작은 병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금액도 비싸지 않고, 한번 쓸고 나서, 한해 쓰고 나서, 나서 딱쓸수 있는 양만 되는 양을 만들어서 주면, 소량으로 텃밭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원지간 뭐, 감사해요. 감사해요. 누가 감사할 수있 뭐가? 좋은 자체를 줘서. <웃음> 좋은 자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네, 네. 어... 그러니까 이걸 모르셨을 때는 농사가 힘드셨겠네. 해도 짜증나죠. 똑같은 노동과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수학이 10이 나와야 되는데 3, 4, 5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그만큼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 여기서 조금 한몇년더더 더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뭐 유튜브만 아라 각종 나오는 책자들이 있어요 FMG 코리아에서 이것도 일반인들한테 안 주는데 별도로 제가 회사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아. FMG 코리아에다가 지금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거 갖다 공부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다 체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고 적용해보고. 예.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지나요? 확실히 틀리죠. 에피 c 스쿨에또 좋은 약재들이 많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 그것도 또 돈이에요. 아. 집사람한테 돈 달라고 벌리면은 그냥 사 먹어라. <웃음> 사 먹어라. 그게 더 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제가 FM 세트 이겨볼까요? 아, 그럼 감사하죠. <웃음> 감사하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는 그러면 다른 회사하고 이 거를 갖다두 개를 똑같은 모종을 똑같은 밭에서 똑같이 놓고 똑같은 식으로 키우면 어떤 게더 나을까? 나는 궁금증도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은 진짜 누가 이기는지 해봐야 되는 거야 o